라이엇에서 영혼의 솜사탕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재희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오늘 연구할 이펙트는 바로 영혼의 꽃입니다 원래는 단순히 연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나온 스킨 시리즈 중에서 어떤 스킨을 보고 아! 이거는 꼭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캐릭터의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컨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닌가 해서 이번에 영혼의 꽃 이펙트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만들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좀 길었군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이번 영혼의 꽃 컨셉이 가진 특유의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동양풍이 물씬 나는 연기겠죠. 유동적으로 흩날리고 연기 속에는 꽃잎이 섞여있기도 하고 이번 연기보다 좀더몽실몽실한 그런 특유의 연기 말이죠. 앞서 만들었던 두 개의 영상에서 연기에 관한 기본기를 익혔으니 이제 응용을 해봐야지 않겠어요? 최근에 나온 영원의꽃 시리즈는 동양풍의 신비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암흑의 별과는 다르게 이펙트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없고 연기 제작 방식을 이용해 영원의꽃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쓸 핵심 재료는 단두 가지예요 탈지면하고 3D펜 3D펜으로 먼저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탈지면으로 연기를 채울 거예요 일단 원형으로 바닥을 잡아줍시다 이런 효과를 확인하기엔 원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솟아오르는 연기를 위한 프레임을 만듭니다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대중소 크기로 만들면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크기 차이가 있어야 눈으로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이제 이걸 잘 떼어내서 드라이기를 이용해 구부려줍니다 3D펜으로 만든 작업물들은 열을 가하면 약간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계 전부 회오리처럼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이것들을 미리 만든 원형 바닥에 연결하고 드라이기로 다시 열을 가해 좀더 세밀한 흐름 방향을 잡아줍니다. 드라이기의 열기는 의외로 뜨겁습니다. 장시간 피부에 대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회오리 치는 모양이 보이죠? 이걸 손에 올려놨을 때 포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 뼈대 기준으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걸 표현하면 되겠죠? 프레임에 탈지면을 붙일 차례입니다 목공용 풀을 프레임에 바른 뒤 탈지면을 잘게 찢어 붙입니다 맨 위부터 날카로운 형태의 연기를 만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잘 뭉치면서 프레임에 붙여줍니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탈지면을 두껍게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다 붙이고 나니 복슬복슬한게 기분이 좋네요 이제 에어브러쉬로 연기를 도색합니다 맨 위에 흰색은 남겨두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홍색에서 연보라색이 되도록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영원의꽃 스킨 대부분은 놀랍게도 파스텔톤입니다 그래서 연보라색과 분홍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흩날리는 꽃잎도 역시 파스텔톤 같은 하늘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일이 꽃잎 한 장씩 만들어 연기에 여러 장 붙입니다 꽃잎은 골고루 붙이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뭉치거나 흩어지게 붙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꽃이 흩날리는 바람 같을텐데 음... 잘... 나온 걸까요? 일단 영혼의 꽃 이펙트를 완성하긴 했는데 뭔가 애매하네요 마치 사탕가루를 뿌린 소스탕 같달까요? 당장 사람들에게 이걸 접시에 올려놓고 디저트예요 라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색감이 전체적으로 밝고 파스텔톤이 짙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연기 도색을안 하거나 좀더 연하게 하는 게 느낌이 좋을 것같네요 그리고 이런 흩날리는 꽃잎들 또한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심화 과정은 어렵네요 하지만 본 작업 전에 미리 실험을 해보길 잘했습니다 문제점을 캐치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다음 본 작품 영상에서는 완성되는 이펙트를 통해 좀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